엄마 무릎 뺏겼어. 그렇게 해. 무릎 한쪽은 애플이 차지, 한쪽은 망고 차지. 우리 한탄 봐봐. 이 앞에서 봐봐. 나내 무릎에 등기 되고 있어. 어떻게 우리 한탄. 엄마한테 엄마 뺏겨서 어떻게 애플 망고한테. 자기 자리야. 애플 망고는. 응? 어떡해 어떡해 나눠줘 미안해 너무 음, 많아져서 무릎이 음, 부족하다만 무릎이 응, 너무 비릎손쓰 줄게 손해다 줄게 그야 그리고 이도 줄게. 고 해줄게 아 배도 만져주고 해줄게. 이렇줄게 해줄게 이렇줄게 해줄게 쓰담쓰담 해줄게 쓰담쓰담 산책 잘 갔다 왔어요 애플 봐봐라 자기야 망고 손 봐봐 내손한거 봐봐 자기 만져달라고 내 손에 지손 얹은 거 봐봐 요 봐봐 요요 욕심 요 많은 망고씨 응? 한턴 한한 <웃음> 무슨 소리 났어? 밖에 무슨 소리 났어? 밖에서 무 소리 났어? 아이고 이뻐 <목소리> 엄마 옆에 이제 들어 놓고 싶어 아이고 들어 가고 싶어 배대고 들어 놓고 싶어 어디 가냐? 망고 어디 가? 엄마 냄새 좋아요 아, 냄새 좋아요. 음. 음. 우리 망고 멋지다 멋진 옷 입었네. 오, 망고 멋져 아주. 음. 한타가 멋있고. 아이고, 멋있어. 오빠, 한타가 이뻐하는 거야. 아이고, 멋있어. 음, 이뻐, 이뻐, 이뻐. 망고 잘랐어 망고 잘랐어 예쁜 망고 잘랐어 한타 엄마 위로해 들어 왔어요. 한타, <웃음> 아유 예뻐 우리 한타. 밥 <웃음> 완고가 한타 냄새 맡어. 아이고 엄마 냄새 맡고 있어 망고가 어이 손손 <웃음> 수담수담해줘. 수담수담. 우리 한타 수담수담. 시탄블루. 수담. <웃음> 지금 가족들이 달랑하게 잠니까지 한가 달랑하게 이렇게 버려고 있는데 우리 망. 블루는 <뭐로> 아랑곳 하지 않고 식사 중입니다요. 아니, 아니. m t 아 한타 한, 달한달 여기 여자의 장이 지금 누있어 m a r t TV